샴푸에서 선보이는 반려견 전용 샴푸 TS 써이 오렌 샴푸를 소개할니다 반려견 냠냠 간식, T.S. 써니 냠냠 스킨은 모두 각각의 케어 기능, 피부 인질에 도움을 주는 프리미엄 이중 기묘성 2대 간식이에요. 인케어, 관절 케어 장기어, 세가지 부분, 피부! 눈 케어, 관절 케어, 장 케어, TS 사우드 면역 쿠키에는 피부 노출을 위한 오리 양식류, 어성초, 코코넛 오일이 합류되어 너무너무 좋아요